2020년 전문가 게이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이 게임이 올해 최고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출시 전부터 그들은 마치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듯 많은 게임의 시스템과 스토리를 설명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며 본인들의 방대한 세계관을 자랑하기도 하였죠 이게 얼마나 방대하냐면 사이버펑크 2077을 16시간 정도 플레이한 IGN의 기자가 남긴 후기에 의하면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프롤로그를 거쳐야 우리가 아는 사이버펑크의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는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꼴랑 16시간의 플레이만으론 이 게임을 1분의 0 1도 플레이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웹진들은 16시간 정도 사이버펑크 2077을 즐긴 후기들을 남겨놓았는데요 이 후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즐기게 될 사이버펑크 2077의 윤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운전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웹진에서 운전은 상당한 재미를 가졌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사이버펑크 2077이 공개한 차량 운전 영상을 보면 이 볼륨과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보급형, 보급형, 헤비듀티, 스포츠카, 하이퍼카, 오토바이 등 수많은 차종이 등장한 것은 물론 이 많은 차종의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개발인력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게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키아누 리브스가 세운 오토바이 회사인 아치 모터사이클이 게임 내에 등장하고 자동차의 세시, 차체, 내부 인테리어까지 튜닝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디테일함에 신경을 썼는지 알수 있죠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는 흡사 레이싱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니 운전 관련 부분은 확실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전투에 대한 평가는 엄청난 수준의 트리플 A급 FPS들을 표방하거나 큰 인상을 주진 않았지만 총을 격발할 때꽤 강력한 느낌을 주어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슈팅 게임이 아니다보니 항상 헤드샷이 만사는 아니며 특정 신체 부위를 사격하면 적들이 절뚝거리거나 더 이상 총을 쏘지 못하는 등으로 다양한 전투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접 전투는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휘두르는게 끝이 아니라 차징, 스윙, 패링블루킹 회피와 같은 디테일한 기능들이 들어 있으며 암살은 높은 수준의 적들에도 큰 피해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보자면 게임의 전투 자체가 엄청난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여러가지 시도를 하여 다양한 재미를 추구했다 라고 평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이트 시트의 세계와 퀘스트 라인에 대해서는 모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처럼 느껴지며 엄청난 세계의 디테일과 더불어 세계 속에 존재하는 npc들은 엄청난 수를 자랑하고 단순한 더미들이 아닌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다채로운 캐릭터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트 시티를 돌아다니는 동안 자동차 추격, 인질극, 갱들끼리의 전쟁 같은 미니 이벤트들은 인위적이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발생하죠 덕분에 사이버펑크 2077은 실제 살아있는 세상처럼 묘사된다고 합니다 컷신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퀄리티와 스토리는 매우 감동을 받을 수준이며 게임 속의 거의 모든 행동은 게임의 스토리라인에 진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이죠 사이드 퀘스트들의 구성은 위쳐3보다 좋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이며 스토리와 퀘스트는 다른 등장인물과 친밀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때때론 소규모 퀘스트가 더큰 퀘스트 라인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테마는 강간이나 자살 등 매우 암울하고 우울한 결과를 불러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컨텐츠로 가득하지만 대부분 죽이거나 훔치거나 찾는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심층 탐구가 있는 광범위한 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생각 외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건 덤이고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할진 모르겠지만 어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성인용품점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곳에는 여러가지 딜도와 야스 도구 및 장비들이 질비해 있으며 몇몇 다른 퀘스트나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1인칭으로 여성의 나치와 신음소리가 약 30초 정도 지속되는 야스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위쳐3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정나라할 수도 있으며 그래픽이 발전한 만큼 몰입감이 합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전에 보지 못했던 초 갓겜처럼 보여 여러분들의 기대감은 이미 우주를 뚫고 지나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사이버펑크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없던 건 아닙니다 일단 1인칭이다 보니 스텔스 기능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으며 몇몇 웹진들은 해킹 기능이 보상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만 과정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UI가 너무 난잡하여 유저들이 이에 익숙해지는데 꽤나 골치 아플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해당 파이널 프리뷰판을 기준으로 생각보다 많은 비주얼 버그들이 존재하여 조금은 걱정된다는 평가도 있었죠 게임스타는 이게임은 레드데드 리뎀션2와 같은 오픈월드 상호작용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대는 접어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PC 게이머는 물론 이 게임이 대단하긴 하나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혁명을 일으킬 만한 게임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게임의 요소들을 한 곳에 담아 아주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다듬은 작품에 가깝다고 평가하였죠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각종 NPC들의 디테일 캐릭터들의 열연.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게임 속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세상 등 실제 세상이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준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액션 rpg 수준의 엄청난 전투나 레드데드 리뎀션 2와 같은 수준의 엄청난 상호작용 게임은 아니다 게임이 대단하긴 하나 혁명 수준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요소들을 재정립하여 아주 매끄럽고 디테일하게 재정립한 마스터피스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PC 게이머들의 평만 보면 조금 평가절하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이 기자도 이래놓고 아 게임 존나 빨리 하고 싶다 <웃음> 이라고 써놓은 걸 보면 이 게임이 마스터피스인 건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밖에도 전세계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최고의 경험을 위해 게임 스트리밍 모드를 따로 지원하거나 더빙된 각 국가의 언어에 따라 NPC들의 입모양이 달라지는 최첨단 기능을 넣어두는 등 현재까지의 평가를 보면 출시 연기를 제외하곤 흠잡을 곳이 없는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8년이라는 오랜 개발기간 덕분에 출시 전부터 사이버펑크 2077은 GTA5에 2억 6 6 0 0만 달러를 가뿐히 넘는 3억 1 5 0 0만 달러로 한화 약... 3,500억원을 달성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개발비가 투입된 게임으로 기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인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가 당시 3억 7,800만 달러 현재 물가로 계산하면 4억 2,20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우리들의 마블 시리즈를 마무리 지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3억 5,600만 달러가 투입되었죠 만약 사이버펑크 2077이 영화로 제작되었다면 타이타닉을 제치고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6위의 순위를 올릴만큼 엄청난 개발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개발비는 게임이라는 업종 특성상 순수 개발비보다는 마케팅 비용에 더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이버펑크 2077은 게임 출시 전부터 엄청난 양의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2080ti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인 그래픽카드 중국의 핸드폰 브랜드인 원플러스의 8t와 콜라보를 진행한 원플러스 8t 사이버펑크 에디션 스마트폰 시크릿 랩이라는 의자 브랜드와 콜라보한 시크릿 랩 타이탄 사이버펑크 2077 에디션 게이밍 체어 한정판 사이버펑크 2077 엑스박스 원 에디션은 물론 마우스, 마우스패드, 폰케이스, 헤드셋, 재킷, 백팩, 마스크 심지어는 에너지캔까지 수많은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의 PC 출시일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10일 오전 9시라는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콘솔 버전은 각 나라의 자정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 난 그래도 9시간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콘솔로 조금 늦어도 고품질의 PC로 플레이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대로 예고 박아두시고 대기하시면 되니까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